보험료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중후반 뭐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뭐 풀보장일 때는 8만원에서 9만원 그리고 소형사다 대형사다의 문제는 안 음. 그러니까 대형사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납입면제가 되다 보니 600만원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엄청난 영상 조회수를 남기신 다이메셋에서 어린이 태아보험 온라인 1위 어. 박정 팀장님 다시 한번 모셨어요. 네,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지난번에 영상 많이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문의 많이 주셔서 바쁜 한 달을 꽉 채워서 보낸 것 같아요 음,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서 오늘은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른이 보험이 정확하게 뭔지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팀장님이 추천해주시는 어른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른이 보험 정확히 뭔가요? 어른이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어. 어른이 보험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또 실질적으로 상품명이 어른이 보험은 아니고요. 같은 음. 어린이 보험인데 연령이 20대에서 30대라는 거죠. 음. 그럼 정리하면 보험 나이 30세까지 이신 성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다. 음.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네. 그러면 어른이 보험의 장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담보를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성인보험보다 높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납입면제 기능이 성인보다 범위가 넓다. 세 번째는 성인보험에는 있지만 어린이보험에는 없는 암액기간과 면책기간이 있다. 음.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네. 사실 굉장히 타 그런 유튜브 구독자님들보다 좀 철두철미하세요. 예, 네, 굉장히. 네. 아시죠? 네, 네 상담을 근데, 받아보셔서 알텐데 어, 어떻게 보면은 깐깐하다고 할수 있을 그쵸? 정도로 네, 네. 어,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들에서 구체적으로 같은 보장 대비해서 뭐 보험료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 아니면 반대로 월납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일단 보험료 차이는 워낙 세세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어, 그거를 비교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에서 음. 그거는 제가 고객님 한분한분다 비교해 드려요 근데 1차적으로 보장 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만 생각을 했을 때암 진단비를 최대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는데 어린이 보험으로는 최대 7천만원에서 1억까지 넣을 수 있는, 거를 음. 성인 보험에는 5천만원까지밖에 못 넣는다는 거, 음. 그리고 뭐 질병 우유 장애가 사실은 많이 중요한 담보기도 한데, 음. 질병 우유 장애가 성인은 최대 3천만원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음. 어린이 보험으로 하면은 5천만원이나 1억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유사암 진단비랑 뇌혈관 진단,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정말 한도가 기복이 엄청 심했어요. 맞아요. 그, 그럴 때도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높다 보니까, 음. 어렴하고, 가입 가능할 때, 최대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어린이보험으로 가입. 네, 그런 차이가 좀있 그러면, 있어요. 대략 월낙보험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가입을 많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합을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어, 보통, 20대 기준으로 하면은 한 8만원? 8만원. 봄이 8만 아예 없고, 없다? 아예 없으시예요 음. 네.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실비를 포함해서? 아니요 실비는 진짜 음. 얼마 안해요. 그러니까 음. 20대 분들 같은 경우 몇 천원? 실비는 음.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음.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가입 시점에서 그거는 크게 화두가 될건 아니고 음. 종합보험을 봤을 때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면 대단비부터 수술비까지 풀로 다 들어가요. 음. 어린이보험으로 봤을 때 만약에 보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명, 그러면, 진단비, 뭐, 음. 수술비 웬만큼 기본적인 거는 다들. 보통 그러면 5만원짜리에 얼마 정도의 한도가 들어가는? 암진단비 1 0만원부삼1 0만원 내혈관, 허혈심장 1 0만원 거기에다 이제 수술비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 진단비는 최초 진단받으면 지급받고 없어지는 담보예요. 최초 1회에 한해서 나가니까. 네네. 그이외 진단받을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 진단을 받게 되면, 아무 데서도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 담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 수술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담보긴 하지만 대부분이 요새 의료기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쵸, 그쵸. 고객님들이 수술을 원하세요 어떻게든 빠른 치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매 수술 때마다 지급이 되고 수난비를 예를 들어 뭐 30대 때 지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30대부터 남은 90세, 100세까지는 만약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이를 못 하시는 거지만 수술은 계속 만기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비는 제2의 진단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수술비까지 같이 거다 거기다 그거는 또 납입면제 거죠.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그렇죠. 안내고 혜택은 계속 보험료는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면 안 내시는거고 음. 만기 90세까지 계속 네. 그러면 아까 8만원 정도 음. 이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8만원 정도 선이면 진단자금이 어느 정도? 어, 최근에 들었던 여자분 기준으로 보면, 암진단비 3,000에, 주삼 그분은 2,000 넣으셨고, 뇌혈관 2,000, 화혈심장 2,000, 이제, 말씀하셨던 그, 심뇌혈관 음. 수술, 질병수술, 이런거다들어갔어 어, 네. 음. 그것까지 다 들어가도, 음. 8만원, 어? 네, 9만원 음, 9만 9만 전이었던 원, 것 같아요. 어, 9만원 전으로?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음. 올해 2021년에 되게 지금 손해보험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유산이 납입면제에서 빠지느냐 음. 아니느냐 뭐이것도 되게 음. 핵심인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도 구독자님들께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음.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어딘지에 따라서 납입면제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음. 어린이 보험이랑 성인 보험에서 납입면제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어린이랑 성인이랑 어린이랑 해. 성인이랑 비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험은 후유장애가 50% 이상이면 나비면제. 그 다음에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고. 음. 그 외에 뭐양성내종량이나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기신분전, 만기간경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든지. 음. 이런 차이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아까 마씀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후유장애, 음. 암, 뇌, 진짜. 요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음. 성인보험은 여기서 이제 유사함이 빠져요 유사함이 네, 빠지고, 유사함 빠지고 음. 그 다음에 후유장애가 80% 이상 50%가 아니라 80% 네 그러니까 50%랑 80%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한 범위도 엄청 큰 거고 음. 유사함이 없다는 거그 다음에 뇌혈관이 아니라 뇌졸중 진단비 음. 뇌졸중 진단시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라 급성심근경색시 그러니까 이제 보장 범위도 줄지만 음. 확률도 많이 줄. 이거는 사실 꼼꼼하게 이해 시켜 주시는 설계사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죠. 응, 응. 뭐 약관으로 찾으려면 정말 어렵고, 음... 그다음에 뭐 상, 핵심 상품 설명서 뭐 이런 거 안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써 있잖아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상품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담보만 보시게 되지 음... 그 안에 세부적인 주석을잘안 보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잘 챙겨 주실 수 있는. 네, 설계사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될것 같고 <웃음> 네, 납입면제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납입면제 음. 범위가 왜 중요하냐 납입면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입할 때 정한 납입기간 중에 보험사에서 정한 항목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고 만기까지 보장만 받는 겁니다 음. 그 납입면제 항목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납입면제에 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아파서 병원비도 내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보험료도 계속 내야 돼.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롯데도 마찬가지지만 유사암이 어린이 보험 납입 면제 항목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응. 응. 응.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유사암이 빠져 있거나 응. 이대 진단비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니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인 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응. 그러면 나는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어, 어떤 사람은 납입 면제가 됐고 나는 납입면제가 안 돼서 보험료를 계속 내야 돼 근데 치료비도 부족해서 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해 그러면 유사암에 대한 납입면제 뿐만 아니라 보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납입면제 범위가 납입면제 범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뭐 4, 50대 넘어가신 성인 분들의 보험보다 어린이보험을 응. 가입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응. 30점 미만이니까 보장받는 응.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납입 어, 면제의 항목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 응. 높죠. 응. 훨씬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대비로 응. 따지자면 그래서 납입 면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 응. 것 같아요. 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진단비가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20년 납을 했는데 10년째 됐을 때부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납입면제가 되면 어, 5만원을 앞으로 10년을 더 내야 되는 금액이 6 0 0만원이잖아 네. 600만원짜리 진단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음.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납입면제가 네. 되다 보니 600만원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 또 이제 상세하게 들어갔으니까 면책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아요 음. 성인보험 대비해서 어린이보험이 면책기간이 뭐가 다른건지 정확하게 좀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을어떻게 다를까요? 어, 기본적으로 성인보험에서는 암진단을 포함한 암보장에 대한거 무조건 면책기간 그러니까 90일, 90일 음. 전에 진단을 받게 되거나 90일 이전에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하지 않겠다 음. 그러니까 보장하지 않겠다라는게 면책기간 그게 이제 어린이보험에 넘는거예요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되는거예요 아, 첫째차 보험료 나가고 다음날 뭐 암진단을 받아도, 받아도 그냥 음. 바로 지급 맞아요. 프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가입하시고 정말 얼마 안 돼서, 건립선암을 받으셨어요. 네. 정말 전조증상이 없으셨고, 가족력도 없으셨고, 뭐.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어 준비를 잘해주셔서 고맙다라고는 하셨지만, 네. 저도 정말 놀랬고, 네. 온 가족이 다 놀라셨죠. 그리고 나서, 어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비용이 정말 상당히 많이 드셔서, 네. 제가 청구를 오랫동안 계속 도와드렸는데 진짜 그분을 보면서 어, 사람일 한참을 모르는게 진짜 맞다 맞아. 이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면책기간이 되게 짧해서 보험을 갈아타실 때도 1 0일 면책기간이 있다 보니까 성인보험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린이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발병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발병하게 된다면 바로 보장이 되는 거죠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보장이 개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안심이 되시죠. 그러면 90일에 면책기간이 없는 거, 음. 그 다음에 감액기간도 짧다라고. 감액기간이 없죠. 아, 감액기간이 없는 거. 네. 아, 그렇구나. 면책도 없고, 감액도 없고. 그럼 성인은 뭐 1년 내에 뭐 50% 죽었다. 네, 네, 네. 뭐 이런. 기간이 있는 그러니까 안보장 같은 경우는 9 0일의 면책기간이 있고 음. 1년 이내 진단을 받으면 50%만 지급하는 건 이제 안보장이고 음. 뇌나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 양성내종용도 음. 마찬가지고 가입하고 1년 이내 진단받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음. 50%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같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수술비는 빼고라도 음. 예를 들어 진단비를 나는 3천만원 가입을 했는데 음. 1,500만원만 지급을 받았어요 음. 그럼 나머지 1,500만원이 살아 있느냐가 아니라 음. 아예 없어지거든요. 음, 그렇죠. 네. 음. 아예 지급이 되고 나면 소멸이 되버리기 때문에 음. 나머지 1500에 대한 거는 어차피 내가 낸 보험료를 1년도 안 돼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손해났다고는 할수 없지만 당장 그 다음이 없는 거죠. 바로 보험가입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치료 경과 후 5년이 지나야 되고 또는 그 안에 또 어떤 다른 질병을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가 잡히거나 여러가지 안좋은 조건들이 있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100% 지급을 받는게 유리한데 네. 그러지 못하고 50%만 받기도 이 부분도 주의해야될사황인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설계 쪽으로 들어가서 네. 어, 보통 요즘에 보니까 90세 만기를 할거냐 음. 100세 만기를 할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기를 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짐정의 네.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거의 10분 중에 9분? 100분 중에 한 90명 정도는 90세로 하시죠. 음. 근데 지금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음. 제가 태아를 워낙 많이 가입을 그쵸, 그쵸. 하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150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기에 음. 음. 그래서 태아보험도 100세 만기로 하는게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백세가 음. 우리 생애의 끝은 아니잖아요 <웃음> 완벽한 고장의 네. 만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 만기로 굳이 하실 필요 없다는 라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90세를 어, 우리가 지금 90세가 돼보지 않았지만 그때 의료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 그때 당시 에 90세가 손술도잘 네. 견뎌내고 네. 입원치료도 어, 문제없이 잘 하고 그렇게 된다고 라 하면은 뭐 100세까지 하시는 게 좋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0세 때 음. 치료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이제 진단 음. 받으시면 그 진단금을 가지고 치료 뭐 요양을 하시거나 또는 더 이상 분이 되거나 재발하거나 이게 더 악화되지 않게끔 유지하시는 정도의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세까지 하시면 어할라이 음. 없이 좋겠지만 그 보험료 아끼셔라. 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음.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하시니까 정답은 없지만, 음. 일반적으로는? 90, 네, 90세까지만 하셔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하다 음. 네, 그렇게 말씀. 전문가님의 추천은 90세까지만 해도 무하다 네, 네, 네. 어, 그러면 어, 또 여기서 고민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20년 납을 하는 게 좋냐, 30년 납을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요새는 어, 태아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납. 10년 납. 네, 음. 많이 물어보시고 성인 보험은 30년 납 많이 물어. 보러니까 10년 납을 평균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태아 보험은 저렴하니까 음. 1 납으로 좀 내가 조금 월 부담을 음. 더 하더라도 전체 보험료를 줄이려고 하시는 거고 음. 성인보험은 비싸니까 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려고 상품대로 물어보시는데 음. 답은 없지만 어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내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안 돼야 돼. 부담이 안 돼야 만기까지 유지하실 수 있고 음. 그리고 납입면제 기능이 있다 보니까 10년 납으로 하면 음. 10년 안에 발병할 확률이 20년 납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돈을 다 냈는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납입 면제가 무슨 진단금을 못 받는 거네요. 못 받는 거죠? 무슨 음. 기능을 하겠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30년 하면 어, 그럼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 하겠지만 음. 전체 내는 총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음. 20년 납을 가장 추천. 드 어린이 보험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이라면 네. 내가 뭐 전환을 해야겠다 라고 전환을 하신다면 아, 이 담보는 어린이보험에서 꼭 가입해야 된다 하는 음... 담보가 있을까요? 뭐 이거는 굳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담보인데 전반적으로 수술비를 제외하고는 사실 진단비는 어린이보험에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3대 진단금네 3대 진단비 플러스 질병 후유장애, 아, 후유장애. 네그렇기까 저는 희 4대 진단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거는 어린이보험에 서하시는게 어, 장점을 10가지 중에 7가지만이라도 장점이 있다면 음... 어린이거든요 음. 어린이로 하시는게 좋고 네. 암진단을 최대로 하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음. 그거는 제가 말려요 어린이보험에서? 어린이보험이든 성인보험이든 마찬가지인데 아, 거의 아. 어린이보험에서 음. 어린이보험에서 최대로 하시려는 부분이 이제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싸니까 음. 준비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음. 저는 평균가입금 일정도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보장을 보장받을 나이가 한 6대 0 가까워서 잖아요 5,60대 그렇죠? 네. 보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외에는 거의 어린이보험에서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30세 미만의 성인이라면 무조건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을 해야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정말. 봤을 때는 그렇고요 네. 만약에 저번 아까 초반에 얘기 나온 것처럼 일부 담보만 예를 들어 안보험 하나만 볼 거다 네. 그러면 성인하고 같이 보셔도 괜찮. 음. 좀더 저렴한 쪽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업사이클 할 거다 라고 네. 하면 어 특정 담보의 경우에는 성인이랑 비교해 보는 것도 네. 어, 맞다. 네, 네. 그러면 어른이 보험은 누가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다? 30 미만이면 전부 다? 네. 어. 그럼 기존에 보험이 있는 분들도 그냥 어른이 보험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가 가입... 아니, 그건 아니죠. 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있고 회사마다 손해율이 반영되면서 보험 요율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어, 예전에 성인보험이 지금의 어린이보험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갈아타시지 마시고 음. 저는 꼭 고객님들이 저한테 증권을 보내주시기 기존에 가지고 계신 증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아 그래요? 음, <웃음> 네, 노하우니까, 음. 네. 저는 보험 담보별로 보험료가 명시된 증권을 꼭 받아서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시거나, 이게 음. 왜꼭 중요하죠?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음. 보험료 대비, 어, 지금, 새로 설계하는 거에 대해 보험료를 비교를 했을 때더 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거든요 이전에는 단 1년이든 2년이든 보험료를 내셨을 텐데 좀게 유리하다고 하면 굳이 그걸 다 전체적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으니까 음. 그거를, 그니까,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의 이득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되게 시간이 없어요. 귀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담보별로 다 비교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분한분 상담 시간이 되게 길어요. 상담 시간 길기로 굉장히 중요하시죠. 네. 네. 그래서 고객님 자꾸 기다리시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웃음> 네. 아 근데 네. 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증권 보내 주세요 이러면은 그 가입한 도만 딱 나와 있는 음. 증권을 보통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플로도 캡처해서 주시는데 맞아. 어플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음. 이제 콜센터에 전화해서 음. 어, 가입 그한 한도랑 보험료가 지금 실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어? 다 명시되어 명시돼 있는 증권을 네. 음. 아 이거 이팀이네 <웃음> 네, 그렇죠. 네, <꿀팁. 웃음> 네. 설계사분들 이용하지 마시고요. <웃음> 네. 네 고객님들만 <웃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네. 최근에 이제 설계사분들 중에 두개 회사를 이렇게 조합해서 하는 게 좋다. 음. 이거랑 이거랑 세트로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음.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거는 설계사가 건수 올리려고 하는 거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이 생각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개로 조합하는 게 고객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음. 어떤 분한테는 그게 유리하고. 어떤 분한테 그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나눴을 때, 같은 회사로 했을 때보다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 음. 당연히 나누셔야 돼요. 네. 보험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상품뿐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무슨 전자기기를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사람한테 A가 유리할 수도 있고 B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회사를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한 설계사한테 같이 컨설팅을 받아서 같이 관리를 받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나누지 않으시는게 좋다 음. 음. 나누는게 유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 아니신 분들도 계신다. 네. 저는 사실 어, 너무 많은 상품으로 구입하는거는 조금 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님 어, 얘기로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음. 두개 정도 회사로 보험료의 차이가 많다면 그러니까, 아나 이거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하고 싶어요 이거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완하시는 것보다는 음. 전체 설계를 음. 그러니까 전체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을 분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네.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음. 똑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셔 음. 네. 고객님들이 저희가 이제 뭐 소용 회사들 있잖아요 음. 뭐 m g 라던가 아니면 흥국이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투용사 추천해 줄리면은 보험금 지급 잘 안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음. 이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형사다 대형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대형사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사의 기준이 고객님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광고도 많이 보시고 음. 브랜드 파워가 아니라? 네 그런 거로 그렇게 대형사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실질적으로 알짜배기 소형회사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진단받으면 진단비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여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형사를 추천드리고 종합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는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한 회사로 같이 가입을 하시는게 좋기 때문에 좀 청구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굉장이 적은 회사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중요한건 소형이다 대형이다가 아니고 어, 청구를 했을 때 보상과 직원이 그 자사 직원이 아니라 외주인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어, 조사를 쓸데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데 조사를 나와서 고객님을 귀찮게 한다던가 고객님 실수로 얘기를 잘못해서 이 문제가 꼬이게 된다거나 음, 음. 이렇게 되면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정말 자잘한 수술이라든지 입원은 상관없는데 음. 그런게 많은 회사들이 있고 웬만한 거는 정말 그날 당일 음. 또는 2-3일 내로 지급이 바로 처리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음. 그런 러니까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보상 시스템은 왜 대형사들 말씀하신 대로 마켓쉐어가 큰 회사를 따지는게 아니라 이 보상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대형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보상처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음. 회사의 매뉴얼이 딱그 보상가 매뉴얼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급 이거는 부지급 어, 그러면 뭐 소송을 가더라도 부지급된 건 거의 부지급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보상 시스템이 잘안돼 있는 데는 이 음. 빅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음. 어, 이거를 부지급해야 되는 건지 음.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애매한 기준에 껴있으면 그냥 무조건 외주 줘가지고 리서치를 보내는 거야. 심장이 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실손은 메이저 하는 거 진짜 좋아요. 맞아요. 네. 음. 특히나 만약에 건강 보험이랑 실손을 지금 같이 준비하셔야겠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한 회사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는 내가 내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맞아. 이걸 냈을 때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음. 그거에 대한 그후부분까지 생각을 잘못 하시는 음, 거예 맞아요. 저도 보험은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음. 보험료 저렴한 거 하는 거 좋죠. 근데 보험은 우리가 부적이 아니잖아요. 음, 갖고 있는다그래가지고 마음에 뭐 안식을 얻으려고 가입하는 게 음.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무조건 보상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네. 응. 그러니까 이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본적인 세팅은 돼 있는데, 음. 특정 진단금, 뭐, 진단서 딱발급돼가지고 청구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음. 그런 거는 가성비를 따지셔도. 맞아요. 예, 네네. 예, 능력있는, 네, 네. 추천드려요. 역시. 능혁이는 네. 전문가들도 다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거는. 보험료에 <웃음> <도움료에> 대해서는 <웃음> 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중후반, 뭐,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풀보장일 땐 8만원에서 9만원. 그리고, 실속형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인 것, 단단을 보완하시는 분들은 음. 4, 5만원 수준에서. 음. 가능하다. 네. 진단비 위주, 그리고 수술 보종 들어가서 네.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 네. 90세, 100세도 90세가 좋다. 90세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봐야죠. 네, 가성비가 좋다. 네. 지금부터 굳이 큰 금액을 내면서 부담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어요 네. 보험료는 부담되면 유지하기 어려워요. 네. 유지 안 되면 어차피 보상 못 받으시니까 보험가입 하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